망고? 망고 뭐해? 그건 무슨 자세야.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영상을 이러고 찍는데 약간 조금 부끄러운데? 제가 그린 그림은 떡볶이 사왔나니다 공주식 먼저 궁금하지 않아 너는? 알려줘. 두기라서안 궁금해? 아 깍두기라도 <웃음> 궁금해 얘기해줘요 아빠 지금 오잖아 그 응.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걱정 안 됐어? 잘 됐군요? 응응 8월 초쯤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<웃음> 진짜 빨리 오픈하네 응. 장난 아니다. 와. 아니야, 난 뛰어갈래. 오산 오상 오빠 써. 얘들아, 밖에 비 소리 장난 아니지. 순이. 망고, 체리. 거의 모찌도 있네, 혹시? 어허, 모찌도 있었구나. 오빠 까마귀가 온다. 연습이 돼? 오! 뚫렸다.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못 맞춰? 못 맞춘다. 오빠 비 온다. 들어가야 될 듯. 뭐리 뭐지? 안녕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돼겠 <되니까. 웃음> 망고? 어 어응? 아. 이잘 <웃음> <새리> 잤어? <웃음> 순이? 망고 망고. 아. <웃음> <웃음> 둘이 뭐해? 어? 둘 뭐해? 안녕하세요.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편집을 했습니다 사실 장담 못해요 언제 편집하고 언제 올릴지 많이 찍어놨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이 못 올렸어요 오늘 미술관 지키러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교에 있는 모습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앞머리를 잘랐는데 이 앞머리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, 어제 눈다래끼가 나서 쌍꺼풀이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준비해서 이다가 오빠 차타고또 카메라를 켤게요. <웃음> 어머 안녕 새끼를 여기다 갖다 놨네. 여기 앞에 <웃음> 있잖아. 여기 <우리> 앞에 <웃음> 조금만. 어, 그러니까 안녕 비 오니까 여기다 갖다 놨나 보다 여기. 맞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지키는 거네요 아하.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안녕 일로와 <웃음> 안녕 애기 애기 안녕 어 귀여워 진짜 작다